안녕니다 초롱부동산 소장 방희선입니다 오늘은 2020년 3월 16일입니다 이제 앞으로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업로드할 때는 날짜부터 먼저 언급을 해드릴까 합니다 왜냐 제가 취급하는 이 내용들이 그 계속 변하고 있는 어떤 부동산 세금 관련이나 부동산 규제정책 뭐 어떤 이런 것들이 많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언제 시행되느냐에 따라서 적용되는 게좀 다르죠. 영상을 몇달 뒤에 이제 지나간 영상을 들으시고는 이게 바로 그때 적용되는 건줄 알고 무식 문의 전나가 옵니다. 그래서 날짜를 언급을 드려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재산을 이렇게 늘려가는 방법 중에 하나는 물론 투자를 해서 재산을 늘리는 방법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내 재산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재산을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 제일 큰게 사기를 당하지 않는 거겠죠 오늘 요건에 대해서 한번 여기 강남에 오늘 반포동에서 전세범 12억 5천을 먹고 그냥 정말 튀어 버린 그런 희대 의 사기극이 있었더라고요 신문에 났더라고요 보겠습니다 어떤 건지 이게 어떻게 하면 이게 가능했냐 그거는 우리가 3월 오늘이 16일이죠 오늘 만약에 우리가 전입을 하고 오늘 확정일자를 받고 이제 이사를 들어갔어요. 요런 경우에는 법에 이게 보호받는 효력은 이길 0시부터입니다. 우리 확정일자 받고 한요런 어떤 그 효력이 근데 똑같은 날 아침에 만약에 한 9시쯤 은행 문 열자 말자 건저당을 설정했어요. 똑같은 집에. 요럴 경우에는 이건 9시부터 효력이 있습니다. 설정한 그 시간부터. 근데 아까 전세보증금이나 어떤 이런 그거는 그 다음 이길 시신거죠 그러니까 같은 날 되면 건조당이 더 우선순위에 갈수 있는 이걸 활용을 해가지고 한마디로 사기를 친 거예요. 살펴볼까요? 한번 보시면 어디에서 있었던 일인가 했더니 서울 반포에서 이런 일이 있었네요. 서울 반포에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건조당권 효력의 시차를 악용한 12억, 12억 5천이더라고요. 전세금 피해가 발생을 했는데 어 그래서 강남 부동산 일대가 지금 술렁거리고 있답니다. 그야말로 10억이 넘는 피해가 이렇게 발생하기는 또 쉬운 게 아니죠. 강남에 워낙 집값이 지금 가가 있고 이래서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어 서울 강남구, 마포, 인천 송도, 부산 등에서도 이와 비슷한 피해가 접수되고 있다고 해서 부산이 있길래 정말... <웃음> 초 긴장을 하고 이거 한번 들여다 봤습니다. 사기 안 당해야 뭐 제일 재산을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 어떤 내용인가 했더니, 보면요. 반포의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59제곱미터의 아파트를 이제 소유하고 있는 A씨, 연세 드신 어른이에요. 23억에 이 B씨한테 매도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근데 이 A씨 소유 아파트는 현재 시세가 21억 정도 한대요. 5이 오구타입 21억, 이도 대단합니다. 근데 이 B씨는 부동산 가격이 이제, 사실은 강남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규제가 많고, 15억 이상은 대출도 막혀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시세가 하락에 접어들 거다, 이런 걸 이용을 해가지고, 남들보다 2억 높게, 20, 23억에 계약서를 쓰자 이래 놓으니까, A씨는 굉장히 흔쾌히 허락을 했겠죠여기나더 높게 주니까. 그래, 계약을 이제 쓰는 대신에, 2년 동안 전세를 살아 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매도자한테 그러니까 점유 계정으로 이제 그대로 2년을 세를 사는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죠 이제 A씨는 시세보다 좋은 가격에 또 집을 팔았고 그래서 아유 뭐 2년 뒤에 이사 가지 뭐 살던 집에 그대로 살면서 얼마든지 허락할 수 있겠죠 그렇게 진행이 된것 같아요 근데 이 12억 5천이 한순간에 지금 날아가게 생겼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A라는 사람이 제2금융권에, 아, B라는 사람이 어, 제2금융권에, 어, 주택담보대출을 21억 5천만 원을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는, 어, 아파트 가격이 23억이니까 요거에 80% 하면 21억 5천까지가 최대한도였겠죠. 최대한도로 대출 신청을 하고, 건저당은 120%인 25억 8천에 이제 건저당 신청을 설정을 해놔놓은 거예요. 그리고는, 음, 이제 잔금을 치겠죠. 우리가 요렇게 계약을 하면 어떤 집을 이렇게 매매계약서를 썼습니다. 매매계약서를 쓰고 나면 매매계약서를 썼어요. 그러면 잔금날 보통 매도자 통장으로 이 돈을 이제 넣겠죠. 매도자 통장으로 보통 매수인 통장에 돈을 주면 요이제 근저당 설정하는 그 사람한테 제대로 돈이 가는지 안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집을 담보로 잡을 거니까 보통은 매도자 통장으로 바로 입금을 합니다, 은행에서.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전세가 아까 얼마가 이제 있다, 어, 이래 놓으니까 전세금을 빼고 이제 입금을 한것 같아요. 전세금을 빼고. 그러다 보니 아까 요 차익만큼을 이렇게 요 사고를 칠수 있었던 거죠. 만약에 이게 계약서를 참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이 계약서를 쓰면 보통은 매매대금 얼마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전세를 끼고 만약에 어떻게 한다면 그게 전세보증금 얼마 요 그대로 선계하기로 하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잔금 얼마 이래가 요 잔금은 대출을 설정한다면 바로 이제 이체할 수 있도록 잔금 당일날 뭐 법무사님하고 같이 앉아서 정리하든지 은행에서 보통은 옵니다 잔금을 치러 금액이 이렇게 클경우는더 그렇겠네요 이렇게 오면 이제 어 전세보증금을 이제 제하고 그죠? 어 이렇게 잔금을 칠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잔금에서 전세금을 이제 제하고 잔금을 쳤겠죠? 맞죠? 그렇게 치고 그리고 남은 돈 그거는 매도자 이제 통장으로 들어갔겠네요. 21억 아까... 대출이 21억 5천이 대출이 됐고 12억 5천이 전세가 있고 나머지 10억 얼마만큼은 매수인의 통장으로 돈이 들어갔겠죠. 매도인의 통장으로 맞죠? 매도인의 통장으로 잔금을 치고 또 전세금 만큼은 제했고 그리고 이제 임대인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원래 21억 23억을 받아야 되는데 전세금 만큼은 제하고 나는 전세권을 설정했다. 이래 생각을 하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돈이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자기는 잔금만 받으면 이제 된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설마 그게 대출을 이만큼이나 설정했을 거라고는 열람을 해보지 않으면 알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어, 뭐 대출 어느 정도 이렇게 가면 잔금 치른 값다 이러니까 전세금 제하고 나머지를 대출 받았겠거니 이렇게 안 여기겠습니까? 그렇게 한것 같아요. 느낌에. 느낌에. 근데 이제 뭐 그러더니 전세금만큼 빼고 잔금을 받았겠죠? 근데 아까 은행에 일단은 대출을 풀로 다 받았고 그만큼 1순위에 설정이 됐고 매도자는 자기 요 전세금을 제하고 대출을 받았을 거라고 여겼을 것 같고 이게 착각이 있었던 거죠. 총액 23억이 다 들어갔으면 되는데 매도통장에 그게 아니었던 거죠. 21억 5천이 싹 대출받은 거싹다 들어가고 나머지 차익도 싹다 들어가고 다 받은 거에서 그 다음에 다시 전세금을 뭘 붙이든지 그 뒷날 전세금을 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잔금이 보통 작으니까 전세금을 안고 산다고 요 돈만큼을 제하고 잔금을 치잖아요. 그죠? 까딱하면 이 사고를 당하겠습니다. 진짜. 이런 일이 있었네요. 굉장히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부동산이 채무관계로 경매에 넘어가면 우선 순위가 높은 권리자부터 배당을 이제 받게 되는데 이게 아까 우리가 하루 차이로 그렇했잖아요 이 하루 차이로 세입자 대항력은 그 하루 지난 뒤에 이제 발생하기 때문에 갭이 생기는 거예요. 몽땅 다 날리는 겁니다. 이 돈은. 왜냐? 1순위로 아까 설정이 25억 얼마가 됐을 거고 대출은 이미 21억 얼마가 얼마 실행이 됐을 거고 21억 5천이. 여기서 전세 12억 5천을 제한 만큼은 매도 통장에 들어갔지만 12억 5천만큼은 매도자는 안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훌락 날라버린 거죠. 이 사람은. 그렇게 된 거죠. 대출은 21억을 실행했으니 이만큼 전세금을 안 주고 12억 5천이 통장에 딱 들어와 있는 거죠. 매, 매수자 통장에. 제대로 들고 튀었네요. <웃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아 어, 이런거는 어떻게 이걸 예방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는 진짜로 특약사항에 아주 야무지게 그냥 어, 전세권을 어, 전세를 먼저 1순위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 2순위에 건저당을 설정한다. 계약서 내용에 이걸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계약서를 넣고 대출을 실행할 거기 때문에 건저당을 잡는 그 금융기관에서 이걸 보겠죠. 아 요만큼을 제하고 해야 되니까. 어, 내가 이 순위의 전세금보다 이 순위에 가면 요만큼뭐 받을 수 있겠네. 그럼 전세금을 뺀 나머지만 대출을 일으켜야 되겠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이런 특약 내용도 없고 이러니까 대출을 총액을 다 일으켰고. 요 관계를 모르니까 금융기관에서는 그 돈을 다 그냥 대출 집행을 한 거죠. 양식에 잘 챙겨야 되겠습니다. 아까 하면 당할 수 있겠습니다. 안 챙기면. 재산은 우리가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재산 지키는 게 정말 더중요니다 이게 법을 세밀하게 알고 이렇게 사기를 치려고 딱 덤비는 사람한테 우리가 어지간히 조심 안 하고는 정말로 예방하기도 쉽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에 특약 한줄한 한 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금융기관에서도 그 특약을 이렇게 넣어놨는 것 같으면 좀 전화를 해가 확인을 해야 되겠죠. 부동산이나 공인중개사가 도장이 다 들어가 있는데, 거기 전화해서, 아, 이거 전세금을 이만큼 실행을 합니다. 요만큼 잔금 제하고 뭐 대출해라는 거 한마디만 확인했어도 이런 일은 예방을 할수 있지 않았겠나 저는 생각하는데. 그러네요. 씁쓸합니다. 이런 기사를 보면. 오늘은 이렇게 2020년 3월 16일 우리가 제대로 챙기지 않으면 또 이렇게 사고를 당할 개연성이 있어서 부산에까지 이런 사기꾼이 설치고 다닌대요. 특약을 꼼꼼하게 잘 적어야 될것 같고요. 늘 조심해서 나쁠 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한번 올려봐 드렸습니다. 이제 초롱 부동산 초롱 소장 만나려면 어디로 오셔야 된다고 해 어디로 오셔야 되냐면요. 남구 여기 적어드릴까요? 수영로 남구에 남구 수영로 151 복골역 4번 출구 직진 100m 앞에 있습니 여기 오시면 초령소장 만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한번 오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행복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